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뭐였죠? 인텔 1세대부터 10세대까지 CPU 성능 비교표를 패스마크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은 뭐가 빠지면 안되겠죠? 그 다음은 당연히 AMD CPU 성능 비교표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패스마크 기준이고요. 표는 이번에는 제가 안 만들었어요. 저희 방 애청자인 육포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다 보니까 시기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어 인텔 1세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림필드가 출시가 됐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블룸필드는 한 1,2년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2009년 시작하면 좋겠지만 유포님이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주셨네요 여튼 설명은 그래서 대충 인텔 1세대보다 1,2년 전 앞선 AMD 제품부터 현세대까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마크 기반이기 때문에 음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고요 인텔하고 서로 비교해서 보기보다 AMD CPU 성능 변천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가는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페넘 시리즈 아제나 톨리만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대충 2007년도쯤에 이 아제나 톨리만 제품이 나왔습니다 털리마는 X3라고 몇명되고 여기에 X3 뜻은 3코어란 뜻이에요 아제나 같은 경우에는 리얼코드코어라고 X4 어, 경쟁사 대비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경쟁사의 Q6600을 이네는 리얼코드코어가 아니다 듀얼코어 두개 붙여놓은 거 아니냐 우리는 리얼코드코어다 이러면서 광고했던 게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상 제가 오버클럭을 옛날부터 해왔다그랬잖아요 Q6600 같은 경우에는 3.6, 뭐 3.4 정도는 쉽게 오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발열이좀 높아지긴 했는데 오버가 잘 되니까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아제나나 톨리마는 오버클럭이 거의 안 먹었어요. 아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2.2, 1.3이라 적혔으니까 얘가 한 2.8, 2.9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면 꼭좀큰 폭이 아니냐 했는데 어, 견제사대비는 낮은 클럭이기 때문에 발열도 심하고 성능도 좀 떨어진 제품이었던걸 기억합니다 다만 이거를 AMD도 아니까 가격을 빠르게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8 4 5 0은 제가 그 당시 아이온 한다고 두 대를 사서 한대는 제거 맞추고 한대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웃음> 제 컴퓨터 산다고 너가 다 뛰었는데 <웃음> 여튼 추억의 cpu인데 현재 시점에는 사기에 좋은 cpu는 아닙니다 보시 다시피 점수가 1000점 에서 왔다갔다 해요 1000점이면 요새 나오는 셀러론도 3000점 되거든요 너무 낮은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쿼드코 CPU 싸게 판다고 이거 아직 중고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제나 같은 거 그런 거 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톨리만은 다행히 뭐 중고도 잘 판매를 안 하던데 아제나는 쿼드코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아직도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DDR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도 매우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한물간 CPU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어, 이거는 사무용도로도 요새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DDR2라서 좀 불편해요 하여튼 여러모로 추억의 CPU고 안타까웠던 제품중에 하나였다 생각을 하네요 페넘시즈어가고 페넘2를 한번 보도록 하죠 페넘2부터 실질적으로 그 인텔의 1세대 i5, 뭐 i3는 그런 제품하고 경쟁을 했다 보시면 될거예요 같은 2009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어, 대내부나 뭐 해카 이런게 훨씬 일찍 나왔습니다 한 거의 1년 가까이 일찍 나왔어요 얘는 초에 나왔고 그 인텔 1세대는 말쯤에 나왔거든요 제품 이름 보면은 옛날에 가성비 따지셨던 분들은 좀 눈에 익은 게 보일 거예요 550X2 재킷는 게 듀얼코인 칼리스터고요 그리고 X3 재킷는 애들 얘네가 해카죠 해카고 위에 보면은 자 X4 있는 애들이 대내부 참고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DDR2, DDR3 혼용되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게 그거 넘어가는 시점에 나온 거라서 같은 대내부인데도 DDR2 지원하는 게 있고 아, 뭐 DDR3 지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당시 이제 인텔하고 인테, 좀 다른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웃음> 내장 그래픽 성능을 아주 강조하던 라노가 나오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APU라고 불리죠 이때 저도 속아서 라노를 하나 사긴 샀었는데 많이 실망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라노는 L3 캐시가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게임밍 용도 쓰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분명히 내장 그래픽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은 그 당시에도 돌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막 내장 그래픽 심하게 오버를 해서 쓰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당시 나오던 초기 게임들 있잖아요 리니지 이런 거 그런 건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도 좋다고 샀었 썼었던 기억은 있는데 결국 고사인 게임할때는 한계가 걸리더라고요 보시면 cpu 성능은 차참합니다 라노보면은 답도 없고요 <웃음> 어... 칼리스토 같은 경우에도 뭐 2코어라서 답도 없고 그나마 대네브쯤 돼야 이제 쓸모가 있어집니다 대네브부터는 2000점이 넘어가니까요 대네브 블랙 에디션도 내놨었죠 9 5부터 블랙 에디션이었어요 대네브는 수율이 정말 좋은 애들은 뭐 3.8? 3.7까지는 쉽게 오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블랙 에디션 굳이 안 사더라도 충분히 팀 캐리에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업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960T가 조스만데, 조스만은 그 당시 ACC 기능이란 게 있었습니다. UCC, ACC라고 불렀었는데 코어 부활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걸 키면은 조반이 될수 있었어요. 그게 투반기반이라서 4코어가 6코어로 변신이 됐다는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칼레브가.. 어, 아니 칼레브가 아니라 칼리스터도 이거 AC시키면 코드코어가 되면서 칼레브라고 불렸죠 칼레브가 되기도 하고 해카도 해네브 응. 이런식으로 코어 부활이 됐었거든요 물론 부활하고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하는 뿔딱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제파, 제품이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갖고 놀수 있는 cpu였어요 물론, 성능적으로는, 인텔, 그, 그때 나오던 i3, i5, i7,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한 라인업끼리는 밀렸었는데, 같은 듀얼키 코어끼리 비교하면은 지고, 뭐, 코드코어끼리 비교하면 지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둘째하고, 저렴한 가격에 코드코를 부활시켜서 쓸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은근히 많이 팔렸습니다. 아직도 사무용도로는 이 정도면은, 뭐, 쓰기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고요. 불도저로 거하게 갈아웃기 전까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저는 AMD 아직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할 때였어요. 여튼, 다양한 제품이 나왔고, 최근에도 뭐, 쿼드코어 수준의 제품들은 쓸만을 하다. 사무용도로. 그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하게 한번 말아먹었던 드디어 나옵니다. 불도저. 잠베지 시리즈. 201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름 1을 갈고 내놨는데 아 이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FX 4100부터 볼게요. 이게 쿼드코어예요. 쿼드코인데 이상한데 점수가 2581점입니다. 전세대 쿼드코어도 그거보다 점수가 살짝살짝 살짝 높았는데요. 맞죠? 자 이거 6코어입니다. 6100 근데 전세대 6코어도 이거보다 점수가 높았다고요. 이게 <웃음> 어, 설계 디자인 자체가 있잖아요 균, 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되나? 가분수? 머리통만 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말만 쿼드코어고 말만 6코어였지 그 경쟁사에 하이퍼스레딩이 있는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당시에는 멀티코어의 중요성이 크게 두각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2코어나 1코어 기반이었어요. 4코어 넘어가는게 거의 없었다고요. 특히 게이밍에서. 그래서 요놈들이 힘을 전혀 못쓰던 시절입니다 코어당 성능은 비교적 떨어졌거든요. 설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때 진짜 거하게 말아먹었어요. 심지어 떨어지는 성능을 어떻게든 메꿔놓으려고 기본 클럭을 전세대 대비 대폭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압증가와 발열증가를 같이 불러일으켰죠. FX 시리즈는 실패작을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팔병장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실패작이었죠 이때 AMD가 한번 크게 희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냈으면 됐는데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을 못 버리면서 비세라, 비세라라고 비세라 우리는 이제 전성비도 좀 해결하고 클럭도 조금 더 땡겨서 IPC를 올려서 내놨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속아가지고 내가 8100 쓰다가 또 8400을 갈아탑니다 등신처럼 <웃음> 나 거기서 거기 끝나는게 아니라 6300까지 샀어요 이때 아 가격이 너무 좋아보여서 정신 못 차리고 샀습니다 샀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8100 100 쓰다가 제가 갈아탔다 그랬잖아요 어, <웃음> 8300이 별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점수는 많이 올랐어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 게임의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이 점수가 오른거는 딱 클락 오른 만큼 올랐어요 IPC는 생각보다 증가폭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다보니까 욕마찬가지 얻어먹었죠 네. 이게 성능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조금 넘어요 10% 조금 넘어서 아, 비약적인 성능 증가라고 할 수가 없고요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높은 발열과 높은 전력성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일리에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성비는 있었어요 이게 끝물쯤에 8300이 새 제품이 89000원 정도에 팔렸거든요 10만원도 안했어요 <웃음> 뭐 어찌 됐든 이거 팔코어 제품이잖아요 <웃음> 팔코어 제품인데 10만원도 안했다고요 아, 물론 코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 갖고 놀기에도 딱히 재밌던 CPU는 아니었고요 겨울에는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많이 따뜻했어이 당시에 또 그래도 그나마 조금 AMD를 먹여살린 제품이 이 트리니티하고 리치랜드입니다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노랑은 이제 좀 세대 격차가 있잖아요 그다보니까 CPU 성능은 좀 떨어졌지만 GPU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P에요 내장 그래픽이 있는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제가 트리니티도 샀거든요 이때 스나이퍼 엘리트 1이었나? 그거를 최업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였어요 기본적으로 CPU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달았을 때 CPU가 제대로 못받아준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최소 프레임 방어가 영 떨어졌었죠 하여튼 이거 두개로 오랫동안 말아 먹었습니다 아참 발열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최상위 제품 이죠 FX9000 시리즈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로 뭘 줬는지 알아요? 일체형 수냉쿨러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분 별로 없으실거예요 상당히 비쌌거든요 당연한가요? 기본 쿨러를 일체형 수냉 쿨러 줬는데. 일체형 수냉 쿨러왜 줬을까요? 발열이 심하니까. 그 5기가는 사실상 인텔보다 AMD가 먼저 찍었습니다. <웃음> 이 당시 이 FX 시리즈로 똥을 싸던 그 당시에 얘가 5기가 짜리 제품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가지고 있으면은 골동품으로 혹시,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제품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중고체를 다 했습니다 비세라든 잠배지든 <웃음> 트리니트든 여튼 추억의 제품들 이것 때문에 인텔이 엎어질 뻔했다 그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현재 시점에서 중고 사는 거안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성능적으로도 너무 떨어지고요 자그 다음은 카베리 고다바리 이, 때가 2013년 14년도, 이제 14년도 넘어올 때네요. 이때, 한 2년 동안 신제품은 AMD는 내놓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설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1, 2년 만에 해결이 안 된다고요.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신제품 내놓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AP에 주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가요. 설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나마 활로를 찾으려고, 다른걸 모색했던게 APU인겁니다 카베리는 괜찮았어요? 제가 썼을때 저 카베리도 샀거든요 진짜 제가 호객님입니다 다 사줬어 이거 제가 7600하고 7850k 두개를 샀었는데 이놈이 좀 마음에 들던게 하이브리드 급화가 가능했어요 이전 세대도 됐는지 나요 기억이 안나는데 카베리는 됐던게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7750이나 뭐 이런거 꽂아가지고 하이브리드 급화에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시표성능은 마찬가지로 좀 불만족스러웠고요 뭐시 u 성능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웃음> 2년 전에 나왔던 그 투반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시 u 성능을 보여줬던 거죠 아 여기서 A10, A8 이거는 코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장 그래픽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뒀었어요 어쨌든 이 제품들은 사신분들이 많지 않을거예요 APU 자체가 그리 판매고가 많은 제품이 아니라서 저도 아마 그 9년동안 제가 판매고를 했잖아요 그 시기에 이거 10개도 못판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전히 APU 시리즈로 1년을 더 때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도에 파일드라이버 내놓고 그때부터 16년도까지 전혀 데스크탑 라인업에서는 신제품이 없었던거예요 APO를 빼면은 17년도가 되기 전까지요 공백기간이 5년이나 됩니다 5년이나 이 부스털릿지도 거의 안팔렸어요 우리 채널 자주오시는 남기현님 하나 갖고 있긴 하던데 저는 이거 한개도 못팔았거든요 <웃음> 숫자는 막 되게 높아가지고 인텔보다 꼭 좋아보이는 것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랬죠?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장점 빼고는 특별한 장점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 오버 많이 하신 분은 5.0 까지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CPU 성능은 떨어지는 편이고요 한 봐봐요 몇년 전이야? 응? 무려 <웃음> 아니 무려 5년 전에 응? 투반하고 성능이 비슷해 이거 써먹겠어? a p u 라는점 빼고는 장점이 없는 거죠 아마 내장 그래픽이 성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실제 CPU 성능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사무용도로 쓰더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AMD는 사실상 인텔한테 먹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대충 이 시기까지가 인텔의 요 중간에 끊는요 시기까지가 인텔의 1세대부터 7세대까지입니다 인텔이 왜 성능을 그동안 안 어울렸었겠어요? 잘 보세요. AMD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제품도 없었고 경쟁사가 이렇게 힘을 못 쓰면 은 결국 독과점 기업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힘을 숙입니다. 최대한 기존에 쓰던 그대로 이것을 내놓는 거죠. 설계비 아끼고 생산비용 아끼고 그런거예요 여튼 드디어 2017년이 오면서 애들이 좀 나아져요 라이젠 시리즈를 내놨어요 라이젠 시리즈 딱 보면은 일단 같은 출발선에 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차이가 확 벌어져요 물론 첫 시리즈는 게임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멀티스레드 성능은 확실히 올랐고요 굳이 멀티스레드 성능으 따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네보랑 비슷한 IPC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럭당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불도드 시리즈만 해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동일클럭에 그 자기 옛날에 나는 데네버한테도 빌렸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웃음> 라이젠 시리즈로 넘어오고 난 뒤에 부터 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렴한 가격에 8코어 16스레드 제품을 내놨던거죠 멀티스레드 강점을 막강조하면서 열심히 싼 가격에 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 첫났을 때면도 아직 적자였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1세대 별로 팔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인텔이 한 20-30대 팔아야 한 개쯤 팔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가성비 라인업인 1600X하고 1600이 종종 나갔었는데 저가지고 이제 게이밍 PC를 맞추고 자주 듣던 말이 그거예요 사장님 이거 새 컴퓨터인데 게임이 좀 끊겨요 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이때는 게임의 성능은 한참 떨어질 때예요 욕을 좀 많이 먹던 시절 게임의 성능은 하지만 어,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그래도 준수한 멀티 성능을 보여줄 때 이거 칸 하나당 천점 차이거든요 그럼 칸이 지금 몇 개나 늘어난 거예요? 여 앞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칸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 칸, 다섯 칸까지밖에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한 라인업에서도 이래 많은 칸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이 이제 인텔이 7세대에서 8세대 넘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갑자기 6코어 제품 내놔요. 쭉 4코어로 1세대부터 7세대까지 버티다가 6코어 1 2스레드 제품 8700을 내놓습니다. 경쟁은 그래서 좋은거예요 자, 일단 1세대 설명은 대충하고 라이젠 2세대 안보죠. 피나클리치 그리고 피카소 3200, 3400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고요. 얘네들은 비교적 좀 늦게 나왔습니다. 먼저 출시된 것들은 뭐, 2600, 2600X, 2700, 2700X, 이런 놈들이 먼저 출시가 되었죠. 어, 비교적, 음, 싱글, 코어 성능이 올라갔어요. IPC가 아마 17%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지. IPC가 아니라 코어당 성능이 17%고, IPC는 그만큼 안 올랐던가? 아마 그랬을까요? 어, 어쨌든 여기서 오면서 게임의 성능이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많이나아니요 조금 나아졌어 IPC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 기본 클럭도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게이밍에서는 좀 불편함을 보여주는 낮은 프레임이 나왔었고요 평균 프레임은 그나마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최소 프레임 유지를 잘 못했어요 이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에요 인피니트 패브릭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1대1 동기화가돼 있어요 이때만 해도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클록 메모리오버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요 얘네들 메모리오버 잘해봤자 보통 3200정도 하고 쓰셨을거예요 2000시리즈 그래서 게임 성능도 잘 안나오고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작업용도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어요 렌더링, 인코딩에 한해서만요 그리고 AMD같은 경우는 안팔리면 꾸준히 가격을 내려줍니다 인텔은 별로 초기가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격을 내려줬기 때문에 은근슬쩍 그래도 좀 팔았어요 2000시리즈는 아마 인텔이 한 10대 나갈 때한 대? 아니 다 20대 나갈 때한 대? 한 0.5에서 한 대쯤 팔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 또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또한번 비약적인 성능 증가가 있죠 라이젠 3000시리즈입니다 젠2 여기까지는 젠플러스라고 그래요 이 젠트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CPU 하나당 16코어까지 붙게 되었어요. 맨 위에 있는 390X가 16코어고요. 요 밑에 있는 3900은 12코어 그리고 3800이 8코어죠. 2700X까지만 해도 최상위 제품이 8코어거든요. 스레드 리퍼가 아닌상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네 지금 캐시도 두배로 뻥튀기 됐고 IPC도 많이 올랐고 심지어 클럭까지 올랐어요. 모든 면에서 대폭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게임의 성능도 이제는 인텔하고 4% 5% 내외로 근접하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이제는 쓸만한 cpu가 된 겁니다 당연히 점유율에서 지고 있었던 AMD는 가격도 싸게 내놨습니다 이게 얘네는 아이오다이하고 이제 코어하고 따로 분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원가 자체가 인텔 대비 한 30% 가까이 절감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 분리했기 때문에 인텔의 림버스와 달리 캐시 공유가 어려워져서 게임의 성능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그거는 캐시를 두 배로 때려 박으면서 해결을 해버렸고요. 뭐, 이거는 현세대 지금 팔리고 있는 거니까 제품의 성능과 특징이 어떤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칸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코어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패스마크 기준이잖아요. 패스마크는 멀티 성능 측정이 꽤나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게 눈에 볼 수가 있어요 대충 멀티 성능 기준으로 보면은 어 10900이 이쯤에 위치할거예요 이쯤에 요, 요 그래프 안쯤에 위치할겁니다 3900x 대비 조금 떨어지는 수준 멀티 성능이 물론 싱글코어 성능은 걔가 훨씬 뛰어나긴 한데 싱글코어 성능은 3950x도 이기죠 근데 패스마크 멀티스레드 성능 기준으로는 1 9 0 0이 이쯤에 오니까 아. 상징적으로나마 멀티 성능은 확실히 인텔을 이겼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AMD의 변천사는 생각보다 좀 짧아요 똥싼 기간이 길고 그동안 제품을 안 내놨거든요 대충 5년? 5년 가까이 제품을 안 내놨으니까 설명할 게 생각보다 좀 짧았네요 어때요? 보시는데 재밌었나요? 인텔하고 비교를 왜안 해주냐 혹시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패스마크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한 평가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복합적으로 게이밍 성능 싱글코어 성능 그리고 멀티스레드 성능 이런 걸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 정확한 비교는 제가 지금 매달 매달 올려주는 CPU 가성비 비교표 있죠?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중고로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AMD만큼은 사실상 중고로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2000시리즈까지 싹다 빼버리세요 중고로 사기 좀 애매합니다 워낙 3000시리즈하고 차이도 클 뿐더러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앤디는 참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재활용밖에 안했어요 새로 그 아키텍츠를 갈아웃고 개발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쓸만한 거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3차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중고 구매 좀 싸다고 1 0 0 0시리즈나 2000시리즈 사시는 분좀 보이는데 별로 추천할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저들이 렌더링 인코딩을 하지는 않잖아요. 게임밍 용도 쓰거나 간단한 사무용으로 쓰거나 간단한 작업용 어, 멀티 성능이 그리 필요하지 않는 용으로 사용하시니까요. 을 다만 혹시나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하시는 분들만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 하시는 분들만 2000시리즈 정도는 중고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아마 기대하시던 3900 3800 3600 XT 영상으로 만나 뵐수 있을 것 같네요. 이만 신성적 물러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